뭐야? 방이 너무 인위적으로 채져 있는 거아니야 아니 이제 평소에도 이렇게 써가지고 딱딱 봐도 이거 다 끓여놀나? 평소에도 이렇게 써가지고 야, 그런 말 간다 아, 뭘... 진짜 열어봐도 안에 뭐.. 뭐 쌓여있나? 아니 아, 아, 저.. 좀 저... 갈쇼피 저... 하나, 둘, 셋! 쇼핑하신 거 오늘 서로 교환하는 시간 가질 건데 서로 뭐 선물을 가져오셨나요? 네, 음. 네, 네. 그러면 막내들이 먼저 뭐 샀는지 그리고 왜 이걸 샀는지 누구한테 주고 싶어요? 저는 서준이 형한테. <웃음> <웃음> 저말 찢었다. 아니야. 형, 형 진짜 싫다. 필요한 게 없어. 아니, 갈까? 저 이거 정우 형한테. 아냐, 아 미안하다. 형은 그 카메라 필요 없어서 가자, 가서, 가서, 가서. 형 갤럭시 있거든. 커피 아이스크림 사가지고 이대로 <웃음> 자. 그래, 그래서 형 선물 고른 이유가 좀 궁금한데. <웃음> 선물 고른 <고르는> 이유는. <웃음> <되지>? <웃음> 사진은 영원한 추억이니까 어, 그런 의미로 샀습니다 그냥 사진 찍으면 되겠다, 되겠다. 네아니 저도 이거 살라 했었어요 아뭐기 저도 이거 살라 있었는데 아, 얘네가 이, 이걸 사준다고 이거 사진을 찍을까? 해서 안썼었거든요 <웃음> <웃음> 일단 다음 선물 주시죠. 예, 네. 아 이거는 제가 끝나고 이걸로 응. 사진 찍을게요. 제가 준비한 선물은 서진이 형거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어. 야 리액션 좀 크게 해. <웃음> 서진이 형, 뭐 운동할 때 쓰시라고, 뭐 밤에 잘 때. 밤에 잘 때? 그걸로 뭐 들어? 약간 잔잔한 자장가 같은. <웃음> 자장가? <자전거? 웃음> 잠에 <잠을> 잘 드시라고 <웃음> 너무 정직. 소박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잘때마틀어 트... 네. 네, 신나는 노래 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필름이 이렇게 많이 잊지 모르겠어요 이이겠어요 알고 보니까 카메라 아닌 거야카메라 어, 아닌 거안맞방사고야님 <웃음> <웃음> 이거 바로 놓고 가세요? 이거 지금 필름 카메라잖아요. 네. 이거 지금 폴라로이드. 뭐? <웃음> <웃음> 아예 제가 한국 가서 폴라로이드 사안사서삼삼 되죠. 분명히 분명히 사이즈가 조그만데 네모나 들어요수 열면 뭐가 있나? 근데 아나잘쓰잘 쓰게 잘 음. 맞춰서 한국 가서 하나하나 삼 되겠네. <웃음> 네 <웃음> 저희 저희가 준비한 겁니다. 남남네 제거어줄게요 여러으좀 보여줘. 아 진짜라고. 네. 나이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 케이스라지저엑스라지 테스라지. 또 뵙고. 테스라지라고. 내가 맞았다 하고 싶은 사람. 티에 더맞췄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서진하고 아니. 내가 선진이고 어, 아니. 내가 서진이였고사진는데 잘했어. <웃음> 그건 난 모르겠고. 엑스라지도 안 맞는다니까 왜? o u r e a good p e r 데 아, 내 선물 n 고도 싸웠으면 좋겠다 o u r e a good person. I'm not s u 없어 if y 없어 r e a good person. I'm not 바이 r e if 아 o u r e a good p e 이바이보 아, 오, 오 재밌게 하네 치열한데 지금 가위바위보 아. 가려 아, 아, 아, 아, 아네 아, 감사합니다 아짜 근데 아, 이거 너한테도아맞습니다한면 맞습니다. <웃음> <번> 집어넣어 오짧 <웃음> 짧아 <웃음> 야 팔이 짧은데? 아 짧네 <웃음> 걷고 다닐어 아, 걷 다니는 야, 스타일로 이렇게 짧아? 아. <웃음> 네. LK, okay. 네. <웃음> 이렇게 있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본 나오겠다. 나이키. <웃음> 이제 정원이면 저거는... 눈 감아야 돼서. 감아. 네, 눈 감아. 저, 저도 감아야 돼죠 어, 너도 감아야지. 형이 형. 진짜 랜덤이니까.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겠습니다. 저 1번 하겠습니다. 1번? 1 들어가겠습니다. 큰데? 네? 어, 제하겠습니다 어. 어, 저 3번이요. 3번. 음. 다음. 음. 저번 하겠습니다. 어? 또 4. 그럼 나, 날아, 나 음. 오. 나눈뜨서손 확인했어요. 오. 저... 오. 야 좋다. 오! 오! 와, 진짜 좋다. 아, 짜 <웃음> <웃음> 어. 야영어안 나와 왜 아이 <웃음> 와 진짜 이쁘다 아니 어, 원래 나이스, 나이스. 캠프오면막제가 들고 다니는 게 많거든요 막 보조 배터리랑 뭐저 응. 와이파이하고 뭐 핸드폰하고 지갑하고 뭐 여권 이런 거 들고 다니 가방이 필요한데 처음에 이제 네명다안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샀는데 사고 이제 애들 뭐 사지요 구경하러 가는데 그 매장 가서 고르고 있더라고요. <웃음> 아, 많았구나. 정원, 저는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성은 호성은 안 샀더라고 그런데 분명 사서 네. <웃음> 이건 이건 소준이가 직접 픽한 건데 아쉽네요. 네, 잘 쓰겠습니다, 정원. 잘 쓰겠습니다. 저는 제일 만족합니다. 저 진짜 진짜 만족합니다. 쓰, 쓰고 다닐지 모르겠는데 가방 없어 <웃음> 벌써 야한상 <한정도 웃음> 이건 <이거는> 환불한 환불할게요. <웃음> 네, 각자 네. 사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그것도 보여주세요. 각자 사고 싶은 거요? 산거산거아나 이건 제가 조만간에 산 거. 산 거. 아, 나 이거 제가 응. 진짜 참. 나 네, 그... 어, 고마워. 네. 어? 어, 어? 어? 내 마이멜로디. 아 이거 끌어가 그래. 보자. <웃음> 야. 너무 이미지가 여성스럽잖아. 근데 그 인형은 왜 그거 샀어요? 이거 마음에 들어서요. 조미. 아이고, 한쪽 끼가 없는데? 아니, 접혀있는 거야. 뭐, <웃음> 어, 혀있는데 주고. <웃음> <웃음> 형한테 마이 멜로디를 골라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검정색 쿨핌이 골랐는데. 아, 프쿨이 친구가 얘, 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골라줬어요. 종아 형 마음에 들어가지고. 응. 밤에 이제. 만그만 그만. 배기 옆에서. 만. 안고 자고. 놓고. 쓰다듬어 주던데요? <웃음> 사랑하네. 형이 지금 끝까지 보내버리는구나. 우리 막내이들 뭐 샀어요? 자기 사고요? 야 너도 이거 부러서 우리 한번 들어봐. 필름은 플로이드 거 가져. <웃음> 형이 형과 살때 같이 시켜줄게. 형아 <웃음> <웃음> 밥잘 사주니까. <웃음> 어, 아, 아니, 어, 딱 오, 최상도아담이딱 좋지 않겠습니까? 형울 어. 오. 마 네. 네. 드십니까 소준이? 마 드는데. 야, 너 봐. 정우는 빛이왜왜왜 갖고 싶다. 지금. 갖고 싶다. 이걸 저 스스로 있어서 스피커 있어서 스피커 필요 없어. 좋은 스피커가 좋은, 스피커 좋은 거 있어? 저 저는... 그 목걸이 시계 패습니다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시계야? 네? 아직 안 봐요. 가장 눈에 잘 들어오고 요즘 손목에 차는 시계는 너무 많아가지고. 방 아버지. 진짜 말하는 아버지. 진짜 말하 진짜 말하 진짜 하는 아버지. 진짜 말하는 아버지. 진하 아버지. 진짜 게하는 아버지. 는아으지 진짜 말하는 지는 아버지. 진짜 말하는 아버요 진짜 말하는 아지금짜 말하는 지 진짜 말하는 아버아버 나가어요아 네? 이거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웃음> 아 그래도 한국은 가서 다래요아안 가려... 버립니다 이거 <웃음> 아이거 너무 이쁜데요 말을 너무 더듬는다 네 <웃음> 아, 원래 떠들어가지고 또... 잘수있습니다 <웃음> 저는 호성이 하나 <웃음> 좀더내고 다닐 것 같은데 저는 잘수없 갔어요 나도 어, 저 <웃음> 진짜 잘먹고다요 나는 <웃음> 추후에 지켜보면 <지키는> 알겠지 <웃음> 그만 쳐다봐 <웃음> 형한테 선물 받은 소감 한 마디씩 할까요? 저 마침 딱 필요한 가방 딱 받아가지고 잘쓸것 같습니다 음. 예 디자인 가방 이쁘다 솔직히 저는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필요했는데 마무리 캠프 때 전력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마무리 캠프가 아 한국 가서도 이렇게 쓰고 다닐 것 같고요 근데 음. 이거는 이제 이게 기모라서 한국 가딱 맞아. 어, 네. 한국 가서 네, 팔을 걷고 다녀야 돼가지고. 가을이나 봄되면 입고 다니겠습니다 이거. 좋다. 동생들이 골라서 선물은 음에 되세요? 어저 스피커 이거 필요했는데 딱포상이가 마침 사줘가지고 방에서 이제 시끄럽게 노래도 태고. <웃음> 조용히 틀고 <웃음> 어, 잘 때도 잔잔한 음악 틀고 자겠습니다 성원이요? 자 천천히. <웃음> 제가 최대한 오래 간직하고 있어 볼게요 자신은 없는데 <웃음> 카메라는? 아, 카메라는 아직 사용을 못해봤어 <웃음> 제가 한국 가서 그 추가로 좀더 구입을 한 후에 사용하고 알려드릴게요 바꿀 수 있다면 약간 이거어 아 바꿀 수 있다는 게 있어요? 그냥 보내로저 서준이 형 스피커 어? 저는 어? 스피커. 요잘가선물했해요 예. <웃음> 저는 딱 갖고 싶은 게 없이 이게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게이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게직게이렇이렇 아, 이렇게. 이게이 하나 둘셋